뉴스야 뉴스! 샤이닝스타 스쿨의 비밀 블로그가 있어! 샤이닝스타 스쿨의 비밀? 뮤즈 유망주 헤라, 사실 도도그룹 회장의 외동딸! 어쩐지 생각이 남다르더라! 교사 재키추는 누나만 일곱 명 딸부잣집! 진짜? 어? 여기 소심이도 있어!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의 소녀 왕 소심? 이거, 이거 엉터리네. 엉터리네! 샤이닝스타 14화! 파워 블로거 소심이의 하루! 기대해주세요!